식품학, 그 다음 식품화 식품이 뭐냐 식품정의는 우리가 식재료를 조리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이 영역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정의로 나온다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다 단 아플 때 먹는 약은 제외 자, 약은 제외 자, 이렇게 식품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은 우리 식품영양전공의 학문적 바탕은 어떤 학문적 바탕에 위에 들어가야 되느냐.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물질을 다뤘습니다. 물질. 물질을 다루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 뭐를 다뤘느냐. 물질 성질이 있을 거예요.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고유한 성질은 어디에서 오느냐? 물질의 구조와 조성의 변화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모든 성질과 조성과 뭐 구조와 그다음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 과정을 다루어야 된다. 자, 이걸 다루기 위해서는 특히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뭐그 생명체 속에 물질을 다뤄야 된다. 이걸 학문적 바탕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첫 번째 만약에 오이 무침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오이 무침을 해요. 이때 조미료를 갖다가 어떤 순서로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자, 오이 속에 조미료가 안으로 침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침투에 들어갈 때 물질이 운반됩니다. 물질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 물질 이동이 어떠한 메카니즘으로 이동이 되느냐?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은, 자, 조미료를 넣어 가는데, 오이, 오이의 세포 벽 뚫고 안에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에, 과연, 여러분들 생각에, 자, 각각 여기에 이제 뭐를 썼습니까? 뭐 식초도 쓰고 설탕도 쓰고 소금도 썼네 그러면 식초와 설탕과 소금이라는 이 각각의 조미료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성질이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조미료를 넣는 순서가 나올 거예요 넣는 순서가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한 문제예요 이거 종합적인 문제예요 답은 답은 자 여러분 일단 답 찾고부터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자 힌트를 준다면은 자, 설탕 소금 식초 자 답은 이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설 소식이라고 설 카만 눈이잖아 그죠? 여러분 눈 오는 거 첫눈 오는 거 좋아하지요 눈 중에 첫눈 오는 거 좋아한다 첫눈 오기를 소식을 기다려요 그래서 설 소식 이렇게 설탕을 넣고 소금을 넣고 그 다음 식초를 넣어라 이렇게 설소식이라고 이름을, 힌트를 뭐 이렇게 외우기 쉽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설탕을 가장 미리 넣어야 될까? 그 다음 왜 소금이 들어가야 되느냐? 왜 식초는 가장 나중에 넣어야 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뭐냐? 그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의항을, 자, 여기 해설을 내가 해뒀어요. 설 소식, 눈 소식 그랬습니다. 자, 세포에 물질이 침투하기 위해서 분자 크기가 큰 녀석을 미리 넣어야 됩니다. 분자가 크고 분자량이 큰 이런 물질은 침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분자량이 작은 물질이 침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분자가 큰 것이 미리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향이나 맛휘발성이 있는 물질은 나중에 넣어줘야만 향휘발이 적게 되고 남아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분자 크기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분자 크기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분자량을 비교를 하든지 이 분자가 어느 정도 크기가 무게가 있는지를 물질에 대한 분자식을 쓰고 분자량을 구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분자 크기 큰 것을 미리 씹어넣어라 그러면 설탕은 분자 설탕분자가 어떻게 모든 물질은 분자 단위에서 성질이 나온다 그럼 설탕분자를 식으로 쓰면 분자식이에요 C12H22O11 분자량을 구하면 342가 나옵니다 소금 소금 소디움 크로라이드입니다. 자, 분자량은 23% 35.5인데, 소금은 물에 녹으면 소디움 양이온과 크로라이드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이온은, 이온량은 더 양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더 작아져요. 그 다음, 식초는 분자식, 59 플러스 1 자, 이것도 이온화가 됩니다. 수소이온과 CH3COH 자,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이온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온이 분자량, 분자 크기 따지고 그리고 나서 향, 맛, 휘발성 물질은 나중에 넣자. 이게 기본 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꼭 설탕, 소금, 식초만이 아니고 다른 거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겠지, 그죠? 다른 거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조미료 이거 이외에는 다른 조미료 없습니까? 아니죠. 있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따질 때는 이와 같이 분자 단위에서 설명이 될수 있도록 하세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조리용 계량 기구 용량, 이게 종종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계량 컵. 큰컵 계량컵 라지 C라고 표시한다면 를 이게 200ml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스푼으로는 라지 TS 이렇게 표시했는 것과 스몰 TS 표시했는 것이 큰 스푼 작은 스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라지 TS는 15ml 그 다음 스몰 티스푼은 5ml. 그러니까 5 15 200. 5 15 200.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자, 런데 여러분들 지금 부피 측정 단위에 이와 같이 리터를 씁니다. 근데 리터 안 쓰고 옛날부터 뭐 이상하게 우리가 집에서 쓰던 에, cc 그러고 어? 몇 cc 다몇 cc 다 지금 이 cc 는 공통적으로 쓰는 단위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무슨 아직까지 몇 cc 몇 cc 그런 거 쓰지 마세요. 그 얘기는 우리가 무게를 뭐 그램 킬로그램 이렇게 쓰는 무게가 아니고 몇건몇관 이거와 똑같은 내용. 그런 내용 안 쓰죠. 단위 단위 쓰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습관화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나라별로 단위가 다 다르다 이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계 공통으로 쓸수 있는 국제표준단위 쓰자 국제표준단위 국제단위계라는 것이 SI단위라고 하는 국제단위계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단위를 쓰자 그래서 계량단위 기준이 되는 단위가 기본단위라는 것이 있고요 유도 단위가 있고, 뭐, 보조 단위, 뭐, 특수 단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기본 단위가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규정한 일곱 개 단위가 기본 단위입니다. 자, 이 기본 단위가, 뭐, 우리나라만 통용해서쓰는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옳게 쓰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거 엉터리로 쓰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 길이 단위가 미터입니다 미터 메타 아니고 미터 스몰 m을 씁니다 라지 m 쓰지 마세요 그 다음 킬로그램 그램 스몰 g입니다 킬로 그러면은 천을 나타내는 접두어로서 스몰 k입니다. 라지 k 아닙니다. 라지 k를 왜안 쓰냐 하면은 켈빈 온도 온도의 국제 기본 단위가 켈빈 온도 라지 k입니다. 온도가 섭씨 온도가 아니에요. 국제 기본 단위가 절대 온도 그러는 켈빈 라지 k 단위. 라지 K를 켈빈 온도, 온도의 국제 기본 단위로 쓰기 때문에, 자, 라지 K, 아무데나 천을 나타내는데, 라지 K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시간 단위는 세컨드, 초 해서, small s를 씁니다. 그 다음, 조명 단위, 칸델라를 쓰고요, 전류 단위, 암페어를쓰고 그다음 우리가 익히 많이 얘기하는 물질의 기본 단위가 몰입니다. mol, 몰, 약자로 mol, 풀네임을 쓴다면 mole. 몰이 물질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물질량의 기본 단위입니다. 물질을 다루려고 그러면은 물질의 기본 단위가 뭘이다. 그럼 우리가 다뤄야 되는 물질을 다뤘는데 뭘을 모른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뭘이 뭐냐? 스스로 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자, 수분 활성도, 수분 활성도에 관한 설명으로, 자, 수분 활성도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자, 수분의,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1보다 크다. 1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최대 1입니다. 0에서 1입니다. 그죠? 0에서 1 값을 가진다. 1보다 큰 이런 활성도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세균의 생육 최저 세균의 생육 최저 수분 활성도가 0.6이다. 아니다. 이 얘기잖아. 그죠? 자, 세균 지금 얘기하는 뭐 곰팡이 뭐 등등 수분 활성도에 따라가지고요. 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이 미생물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 수분 활성도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균 생육 최저 수분 활성도는 0.6이 아니다 얼마입니까 0.9입니다 0.6이 아니고 0.9입니다 자, 0.9 그 다음 수분 활성도는 용질의 몰수가 높을수록 감소한다. 감소가 아니고 증가한다. 수분 활성도 아니야 아니야. 용질의 몰수가 높을 수아그 용질 용질의 몰수로 감소가 감소한다. 아 이거 증가가 아니고 감소한다. 맞습니다. 자, 답은 자 이겁니다. 나머지는 자 수분활성도가 용질몰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 마이알반응이라는 것이 수분활성도와 또 연관관계가 있다 그 다음 이미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정기압의 100을 곱한갑이다 이미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정기압의 100을 곱한갑이다 어? 다음. 자, 우선, 물 분자에 대해서, 그러면은, 알아보자. 물 분자는, 자, 이렇게 H2O, 분자식으로 쓰면은 H2O, 산소와 수소, 산소와 수소 사이에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다. 수소에 전자 하나 내라. 산소의 전자 하나, 네개 서로 공유하자. 자, 이런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 결합 각도가 104.5도 이런 결합 각도를 가지더라. 그다음 극성을 띠고 있다. 극성이라는 얘기는 자, 이 수소와 수소와 산소 사이에 서로 전자를 공유하고 있지만은 공유하고 있지만 은 실제로 전자를 당기는 힘은 누가 더 크냐 산소가 수소보다 훨씬 당기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전자를 당기는 힘을 우리가 전기음성도 라고 이름을 붙였잖아.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것이 불소고요. 그 다음 산소고 그 다음, 질소고. 자, 이런 식으로 수소고. 그러니까, 불소가 가장 센데, 지금 불소는 아니고, 여기에서 물 분자니까, 산소하고 수소하고 사이에 전자를 당기는 힘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 산소가 수소보다 훨씬 셉니다. 세니까, 공유결합을 이루어지만 사실은 전자는 산소쪽으로 이렇게 당겨져와 있어요. 그래서 산소쪽에 전자가 풍부하다 그걸 표시했는 것이 델타 이 마이너스 표시고요. 그러면 수소쪽에는 전자가 당겨갔으니까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양전하 부분적으로 음전하. 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물 분자 전체로 봤을 때는 이와 같이 극성을 띠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수소 결합은 물 분자가 한 분자가 아니고 자, 이와 같이 여러 분자가 여러 분자가 존재를 할때 자, 여기에 물 분자가 있다. 그러면 이 물분자에서도 자 이게 델타 마이너스 여기가 델타 플러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쪽의 물분자의 델타 플러스와 요이 물분자의 산소의 이 델타 마이너스와 이 사이에 분자와 분자 사이에 결합력이 존재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수소결합입니다. 수소결합입니다. 자, 그래서 분자 사이에 이 수소결합이 존재한다. 그래서 물분자는 분자량이 18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물분자, 분자, 극성 물질과 물분자는 이와 같이 산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져 있어서 극성을 띈 극성 분자가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일직선 180도로 되어 있다면 극성은 나타나는데 양쪽의 치우침이 같이 당겨버려서 CO2 같은 경우는 무극성 분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극성, 무극성, 자, 이렇게 물질의 성질이 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물분자 나올 때 보면은, 뭐, 극성, 극성공유결합, 뭐 이산화 탄소 나오면은 무극성 자,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결합 형태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수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다면은 자, 수분은 식품에 존재하는 수분을 크게 나눠 가지고 우리가 이두 가지로 나누자. 자, 자, 자유수와 결합수 다시 말했어 결합수라고 하는 것 물분자가 다른 물질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식품 속에 들어있는 성분과 수소결합을 이루어가지고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수분 자, 이걸 우리가 결합수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 다음 결합수 아닌 수분은 다 자유수다. 자유수, 자유수다. 결합수는 자유수와 성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붙잡혀있는 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물과는 성질이 같으면 안되잖아. 달라야지. 당연히 달라야지. 자,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가 바로 결합수가 이 수소결합으로 수소결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합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수소결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한 분자의, 한 분자의 수소와 이웃 분자의 전기 음성도가 큰 불소나 산소나 질소와 같은 분자 사이에 존재하는 분자와 분자 사이, 분자 간 결합이다. 그러면 질소 나오면은 우리가 단백질, 아미노산에서는 질소하고도 수소결합이 형성된다. 그런데 불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식품 재료 속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아시겠어요? 만약에 불소가 있었다면은 불소나 산소나 질소 사이에 존재하는 자 분자 간에 존재하는 수소 결합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 분자 자유수와 결합수를 비교를 했는 것입니다. 자, 용매로서 자유수는 용매 역할을 할수 있어요. 남을 녹일 수가 있어 그런데 결합수는 벌써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용매로 작용을 할 수가 없다 남물 다른 물질을 녹일 수 있는데 사용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 다음 압착건조할 때 자유수는 쉽게 제거가 됩니다 건조가 돼요 결합수 제거 거의 힘듭니다 그다음 미생물 번식 발화에 자유수는 이용이 되는데 결합수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자유수를 결합수로 만들어줘버리면 미생물 번식 발라 억제할 수가 있다. 그 말이잖아. 그죠? 그거 우리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 어떻게 이용합니까? 뭐 건조를 시키든지 아니면 은 염장을 하든지 강장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 쓰잖아. 그 다음, 밀도는, 자유수는 1ml는 1g, 그런데 결합수는 이, 이것, 이 값보다 큽니다. 자, 융점, 비점, 그러니까, 어느 점 끓는 점, 0도씨와 100도씨입니다. 결합수는요, 자, 비점은 높고, 그러니까, 100도보다 올라가고, 융점은 0도시보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0도, 100도에서 양쪽으로 늘어납니다. 소금물, 바닷물 0도시에 읍니까? 안 얼지요? 영하 훨씬 더 내려갑니다. 그 다음, 100도시, 소금물 100도시에 끌어요? 100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 끌습니다. 그러니까, 100도 이상, 0도 이하 자, 이렇게. B점은 높고, 용점은 낮아집니다. 결합수. 그 다음, 동결. 마찬가지. 0도시에서 동결 자유수 됩니다. 그런데, 결합수는 동결 안 됩니다. 힘듭니다. 자, 수정기압. 자, 자유수보다 수정기압은 낮다. 자, 수증기 압이 뭐냐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될게요. 수증기 압은 수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된다는 얘기는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로 쉽게 기화가 쉽게 일어난다면 은 수증기가 많이 생성되면 수증기압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합수는 수증기로 붙잡혀 있는데 수증기로 잘 증기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수보다 결합수는 수증기압이 낮아요. 자 숫자가 물숫자야요 그러면 물숫자 빼버리고 그냥 그냥 전기압. 아, 여러분들 기름 휘발유 있잖아. 휘발유가 왜 휘발유고? 휘발이 잘 되는 기름이 휘발유잖아. 맞죠? 휘발유, 휘발이 잘 된다는 얘기는 수증기압이 낮다는 얘기예요. 아니 전기압이 낮다는 얘기예요. 높다는 얘기. 휘발이 잘 되면 증기가 많이 쉽게, 많이 생성되잖아. 증기가 많이 생성되면 증기압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증기압, 수증기가 쉽게 만들어진다. 휘발이 잘 된다. 증발이 잘 된다는 얘기는 수증기압이 높다 얘기야. 결합수는 자유수보다 수정기압이 낮아요. 자, 낮습니다. 그 다음, 수분 활성도를 계산하는 식이 AW, 워러 액티비티에서 활동도를 액티비티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W는 물 워러의 약자 AW. 자, AW 수분 활성도 구하는 식이요. P0분의 P, P0라고 하는 것은, 자, 그냥 순수한 물의, 물의 수정기압입니다. P는 식품 속의 수정기압입니다. 그러면은, 자, 수정기압이 높다, 낮다. 식품의 수정기압이 P, 순수한 물의 수정기압을 P0. 자, 그러면은, 수증기압은, 수증기압은 뭐에 식품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수증기압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증유수의 수증기압 P0가 Nw, Nwns. W는 물이고요. Ns는 s는 용질 소로트 약자입니다. 그럼 Nw는 식품 중 물의 몰수고요. 물의 몰수. Ns나 식품 중 용질의 몰수. 그랬으면은 자 용질의 몰수, 용질의 몰수. 플러스 물의 몰수 분해 순수한 물의 몰수. 자, 이렇게 몰수로서, 물과 용질의 몰수로서 수분 활성도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이 값은 RH, 상대 습도, 상, 상대 습도를 100으로 나누면은 이 수증기압을 구하는 구해질 구해지는 자, 이 식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계산을 수분 활성도를 구하려 그러면은 수증기압만 측정하면 돼요. 수증기압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이와 같이 상대 습도를 구해 내면은 됩니다. 자 이게 아니면은 여러분들, 자, 용질 몰수, 이론적으로, 용질과 물의 몰수만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도 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수분 활성도 구하는 문제는,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식품 안전성과 수분 활성도, 내용을 봅시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좀 머릿속에 담아줘야 될것 같아요. 자, 미생물 성장과 최저 수분 활성도 관계. 자, 세균 0.90에서 한 0.94 정도는 되어야만 세균 성장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0.90을 잡는다면은 세균을 억제시키려고 그러면 수분 활성도를 0.90 이하로 떨어뜨리면 된다. 자 0.90 그 다음에 효모 0.88 효모 0.88 곰팡이 0.80 0.80 그 다음에 내건성 곰팡이는 0 6 5내 삼투압성 효모는 0.60 자요 다섯 가지는, 다섯 가지는 좀 머릿속에 담으세요. 자, 담아 두시고. 그 다음, 대부분 효소들은요, 0.85 이하일 때 불활성화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효소라고 그러는 것이, 효소를 억제시켜버리면은, 그 효소에 의한 역할을 방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0.85 이하 자 대부분 효소 0.85 이하일 때 불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곰팡이 정도 곰팡이 썰어가지고는 음식 안되잖아. 특히 곰팡이 0.80 이하로 떨어뜨려줘야 된다. 그러면은 효소 0.85 이하이면 불활성화되니까 곰팡이 정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0.80 이하로 떨어뜨려라. 그 떨어뜨릴 방법은 뭐냐? 그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 저장 방법으로는 수분 활성도를 낮춰라. 미생물 성장을 억제시켜라. 수분 활성도를 낮춰서 억제시켜라. 식사 후에 하도록 합시다.